여기는 마포구 망원시장 카드기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가게가 있습니다 결제하고 또 결제하고 금액 누르고 또 다시 카드결제 현금 받고 잔돈도 드리고 과연 이가게 사장님은 어떤 사장님일까요?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여어 더운 파급에 전어가 벌써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를 할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사장님. 작은 일까지 직접 하시는 이 사장님은 유림상의 가맹 1호 홍대점 사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사 어마어마하게 잘 되시는데, 네네. 못 파시는 바지에요? 어, 이거 해산물하고, 이제, 화로회 뭐, 생선구이, 이런거 위주로 많이 팔아요. 잠깐 동안 봤는데, 네네. 장사 엄청 잘 되시더라고요.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아, 여기서 한 지는 한 2년 됐고요. 이제, 한, 횟수로한 20년 정도 된 같아요 20년이야, 장사하지 네네네. 한 동안 지켜봤는데, 카드 긁는 속도가 장난 아니던데. <웃음> 한달 보통 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어, 매출로는 한 3,400 정도 나오고, 주말에는 한 7,800? 많이 찍으면 1000에서 1200도 나오고. 아니, 이 작은 데서 그렇게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손님들이 많잖아요. 고객층들이 이 수산물은 워낙 고급이니까 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손님들이 또 많이 사가면 매출은 빨리 많이 나와요. 마진은뭐 그렇게 크진 않아도 팔면 재밌잖아요. 매출이 그렇게 높은 비결이 혹시 있어요? 음, 최고 싱싱한 거. 급액이 좀 싸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이제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 혹시 처음에 창업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 창업하게 된 계기는 이제 부모님이 원래 하셨고 그걸 이제 제가 물려받고 그리고 장사를 해 보니까 우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손님들 대하는 거나 물건 판매하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너무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게 된것 같아요. 그 전에도 장사 하셨을 때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이제 많이 벌었다가 또 한번 안 됐다가 이제 여러번 그랬죠. 됐다가 안 됐다가 했죠 저는 20년 정도 장사하셨으면은 네네네. 엄청난 백트랑이시던데 유림상회를 가맹 1호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림상회를 받으시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장사하면서 그 자신감이 또 있더라고요. 하고 싶었고 그리고 성대표님이 그 하는 스타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분위기던 가게 이끌어 나가는 거나 이렇게 장사하는 스타일이 저하고도 좀 많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유림상회가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되잖아요. 셀프로 도니까 뭐 그것 때문에 더 하게 되면 되지 않았나 생각해. 을 혹시 장사를 하시면서 직원 관리에 대한 어려움, 힘들어들 하니까 뭐든지 수산이고 무슨 일이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또이 일하는 분들보다 내가 좀더 뛰자 이런 마인드. 내가 좀 힘들면 일하는 분도 힘든 거니까 좀 챙겨주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재상아 너 인터뷰해. <웃음> 혹시 사장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아.. 사장님이요? 네 어.. 사장님 좋은 분이세요? 평소에 맛있는 거 많이 잘 사주시나요? 네, 맛있는 거.. 네, 맛있는 거잘안 사주시는데 정말 네. 네. 네. 친형 같습니다 친형 같으세요? 네, 친형처럼 잘해주세요 많이 아껴주십니다. 사장님이 홍대에 가게 하나 차리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주 가서 술 드실 건가요? <웃음>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요. 공부도 많이 하고 네. 저 네. 당연히 가야죠. 그럼 지금 유림상의 홍대점으로 가볼까요? 들어오세요. <웃음> 차라리 더우시죠? 어, <웃음> 누가 아잘 만들어졌네. 여기 잘 나오는데요? 네 예, 너무 이뻐요. 장사 잘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게 보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설레요. 엄청 설레네요. 지금 너무 설레요 지금. 빨리 장사하고 싶어요. 인테리어 만족은 어느 정도 되세요? 어0점만 점이요. 이거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너무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본사랑 인테리어가 좀 많이 내부는 다르잖아요.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사도 좋은데 네, 내가 봤을 때는 대표님이 더 업그레이드 시키신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를 분위기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니까 어나 이게 색다른 가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너무 좋네요. 본인만의 지금. 가게가 좋다고 생각이. 네, 네. 기분 좋으신지 가게를 계속 둘러보시네요. 가게 자리는 진짜 음. 많아 보이더고 하신 거죠. 아, 이제 가맹점 여기 회사 쪽에서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먼저 알아보셨어요. 이제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신 걸 들었는데 그다음 날인가 이제 대표님이 여기를 많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오셔서 가게 자리 한번 찾아보고 좋은 자리 이제 뭐 회사 쪽에서도 많이 찍어줬는데 그 자리는 대표님이 무조건 아니라고 다 얘기를 하시면서 더 돌아보셨다고 라 얘기 들었어요 대표님한테 그랬더니 딱 여기가 딱 유림상에 하기 딱 좋은 자리다 라고 판단을 딱 하시고 여기를 권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우 내가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자리 자체가 그리고 또 가게를 또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더 좋은 거죠 지금, 지금 분위기가 테리어 부분 네네 오셔가지고 다 확인하시고 진행하셨 네, 네, 여기 이제 고실장님이랑 대표님이랑 계속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게 모자란 부위는 또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도 고쳐주시고 거의 매일 체크를 해주시면서 하시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제가 저는 한게 별로 없어요. 이제 가게 끝나고 와서 확인 한 번씩 하고 매일 같이 보면은 계속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유림상이가 다른 프랜차이즈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니까 아, 이제 셀프로 하는 거? 그리고 해산물을 할수 있다는 거? 그런 게좀 틀리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만한 크기에서 직원을 많이 쓰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하기가 힘든데 이게 지금 셀프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너무 다른 가맹점하고는 많이 틀리다고 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좋네요. 직원 혹시 다 채용하셨나요? 예, 이제 직원분들도 이제 채용 다돼 있고요. 스탠바이 다 시켜놓고, 내일, 이제 월요일 날 나와서, 나와서 이제 분위기들도 좀 보고, 이제 체계적으로 하게끔 또, 회사 쪽에서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그런 데로또 움직여야죠. 직원 채용하시는데 어려움 같은 건어요 와, 아, 내가 망원동까지만 해도 직원 채용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홍대에 딱 들어왔는데,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인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구하려 그래도 안 됐던 게 홍대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이제 유림상회가 이제 다음 주에 오픈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사장님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홍대 그러면 유림상회. 내가 홍대의 유림상회를 홍대 메카로 한번 만들고 싶어요. 진짜 이게 와 이만한 자리에 그보다면 바보 될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앞으로 두 군데 매장 관리하신다고. 네, 네, 네. 정말 정신 없으시겠어요? 노력해야죠. 뭐 회사 쪽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니까 같이 이제 움직여서 남들이 되게 부러워할 정도로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님한테 들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저거 이제 오픈하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고 진짜 홍대 그러면 이제 유림상이니까 꼭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